안녕하세요. 주민의 헌법 박주인입니다. 오늘은 헌법 전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헌법은 다른 법과 달리 어, 전문을 가지고 있어요. 구조상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죠. 법이라는 것은 뭐하고 뭐로 이루어졌을까요? 음, 헌법은 법률일까요? 보통 국회에서 만드는 법을 법률이라고 하고요. 헌법은 헌법률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합쳐서 보통 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이 헌법은 전문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요. 이 헌법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 그리고 헌법이 담고 있는 정신 이런 것들을 표현해 놓은 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적 통일의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로서 민족의 단계를 공부하고 모든 사회적 해석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본제시설을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로 도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이과정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제8차 이렇게 정답. 1987년 10월 29일 이렇게 정답. 이게 한 문장이에요 제가 잘 읽어드린 게그 다음에 이한 문장의 주어는 많은 분들이 주어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대한민국이 아니라 어, 대한국민은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대한국민은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죠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나라를 만들고 헌법이, 헌법을 만든 거예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주어가 대한국민 어, 이 대한국민이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열거된 역사적 사건이 있어요 3.1운동하고 4.19입니다 역사적 사건의 주축이 누구였을까요? 4.19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생들이었고요 3.1은 중학생들까지 나와서 어, 조국의 독립을 요구했던 그런 역사적 사건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이 우리 헌법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정작 지금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권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모순되죠 그리고 이 전문에서의 목적어 이 우리 헌법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 자유, 행복 이거를 확보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안전이란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 최근에 뭐 코로나19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이라는 게 새롭게 막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헌법 전문에는 이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주민의 헌법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